이 구역의 덕후 하루 로 아, 나야나! 나야나! 국내 유일 덕후 버라이어티 고다쿠 확장파 시즌 3점! 아유. 우리 덕후들의 만렙을 위해 모른! 루 고고! 아이 고고! 고고! 괜찮아. 니 드래곤볼에 이 3대를 있는 이 소녀 만화가 뭔지 아나? 깜짝 티스트야 지금? 원나블 하니요 원나블 오호 알고 있었네 어민정이는 너무 쉽게 어이 맞아 이 원나블은 바로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를 의미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다 에로시의 원피스 캐릭터 파워캐킬 탑10을 알아보주고자 합니다 위대한 항론를 주름잡는 최강의 대외적인 상주한 명이자 빅마 해정단의 선장 샬론 린린이 10위 그녀의 전투력 스코어는 14만 5천 사왕 빅맘은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소울, 소울 열매의 능력자입니다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하수인처럼 사용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의 목숨을 빼앗아 즉사시킬 수도 있지요 더불어 번개나 불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천둥과 폭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기적인 능력자입니다 빨간머리 해적단 선장이자 최강의 해적인 사왕 중한명 붉은머리 샹크스가 9위 그의 전투력 스코어는 1 4 8 0 0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맡긴 사나이죠. 사한 크스는 왼손잡이 검사였지만 루피를 구하기 위해 있어요. 왼팔을 잃게 됩니다. 그후 카이도우와의 전투에서 오른팔만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았죠. 우리가 겠다전 해군 원수이자 현 해군 본부 감찰관 대불센고쿠가파이 전투력 스코어는 14만 9천을 기록하였습니다. 센고크는 동물계 사람사람 사람 열매, 환수종 대부의 능력자입니다. 그는 막강한 무력 외에도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하죠. 그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전설적인 존재들인 거프와 골디로저, 흰수염 같은 대해적들과 장울 겨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제부터 나의 시대다! <목소리>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조연인 줄 알았는데 검은수염 마샬 디티치가 7위! <목소리> 그의 전투력 스코어는 149,000하고도 140! 어둠어둠 <목소리>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는 마샬 디티치는 세계관 내 유일하게 두 종류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오래야, <목소리> 야미다. 모 대통령과 닮아 근래 화제가 되었던 캐릭터 명왕 레일리가 6위! 그의 전투력 스코어는 15만입니다! 과거 명왕 레일리는 해적왕 골디로저 해적단의 비선장이었습니다. 해군 3대장이자 원수인 아카이노 사카즈키가 5위! 그의 전투력 스코어는 15만 1천입니다. 사카즈키란 이름보다 아카이노라는 예명이 유명한 캐릭터죠. 가미 그레마! 이 원피스는 덕질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 이 피규어는 물론이고 나는 이 번호판, 번호판까지 이, 이 원피스라는 사람도 봤다니까 그만큼 원피스에 대한 덕심이 높은 거죠 다음 상위권 한번 랭킹 확인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Here w 이겨 o 또 살아나버렸다 잘도 죽었어 이수연 영감은 세계 최강의 생물, 백수의 왕 카이도우가 사리. 그의 전투력 스코어는 16만! 작가가 공인한 세계 최강의 남자 타이틀을 달고 등장한 흰수염!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호칭과 함께 등장한 미호크처럼 카이도우에게는 세계 최강 생물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골디로저 흰수염과 더불어서 구시대의 정점에 섰던 최강의 대적 중한 명! 금사자 시키가 사리. 그의 전투력은 161,700! 머리에 박힌 조타륜이 특징이죠. 골데로저와의 싸움에서 운 나쁘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패배하였고 그때 머리에 조타륜이 박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몽키 D 루피의 할아버지이자 혁명군 총사령관 몽키 D 드래곤의 아버지 대군의 영웅 몽키 D 거프가 이위에 랭크인! 그의 전투력은 자그마치 17만! 해저와 골디로드와 수십 번도 넘게 혈전을 치르고 궁지로 몰아넣었던 세계의 영웅입니다. 그렇지. 그의 직책이 그의 실력에 비해 낮은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이 이상의 지위는 필요 없다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수식어 따위는 필요 없다! 작가공인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에드워드 뉴 게이트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전투력은 무려 18만!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키는 인간 제해급대적입니다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해군 본부의 정면을 박살내고 지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아카이노를 제압하고 마시알디티치를 무릎 꿇립니다. 아 지금까지 원피스 캐릭터 파워랭킹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 아마 개인적으로 손에 꼽히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서 섭섭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주인공인 루피가 그래도 순위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얼마나 독자들에게 마음을 훔쳤는지 그거를 짐작할수 있는 이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고닥고 잊지 않을 것이야. 그때까지 짐작했어괜찮요 고고? 또뭔데 이거 메가블로그 1 코코코코코. 그러지 됐잖아. 이거, 이거 뭐야? 진정, 진정, 진정. 왜이거 뭐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티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콜 오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순이 댓글만 내 사, 내 사, 내 사, 달면 준다고 달면 바로 나도 같이 가자